남부하자. 2라운드 게임은 짝과 1대1 대결입니다형기우 명상에 빨리 게임을 하란다이안 보인다고.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랑신 분들입니다. 야너 이런데 왜봤어 <웃음> 나 진짜, 진짜 오징어게임 안봤는데 자꾸 이러고 시켜 어. <웃음> <돈을 낳았어요. 웃음> 돈 벌러 왔어요 남자 돈독식하고 싶은데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 <오바>, 몇 번이야? 4, 5, 6, 9번이야 이게 오징어게임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받고 왔는데 오빠 진짜 오징어게임인데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너, 야, 너 이런데 왜 왔어? <웃음> 야너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여기 왜 있어? 아 <웃음> 빨리 안았어 어. 근데 이거 어디서 받았어? 나는 게임을 했어. 난딱치기를 했어. 사대기사대에남안았 그런 거 어디 어요 <웃음> 아니 나는 피아노 게임 온 거야. 오빠 진짜 어디서 게임 을 거야 오빠 나는 여기 맞고 왔는데. <웃음> 많이 맞았나 보다. 네. 나는 그러니까. 나는 아, 1번이야. 아, 아 영감님. 음, 영감님. 이거 안 봤어. 오빠가 많이 봤나 보네. 나는 아, 한 7번 본거 같아. 자 여러분. 나 진짜 돈. 네.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죄책감? 자이 영상을 보시죠. 1번 김경민 27세. 더 라이벌 콘서트 2.0에서 실수한 자책감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. <웃음> 456번 이나우, 나이 29세, 역시 드 라이벌 2.0 콘서트에서 연주 실수로 인해 상당한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 시달립니다. 더볼수 있었나요?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네,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거 빚더미사게된 거예요? <웃음> 너무 하잖아. 저희는 그 전에 게임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돈을 드렸습니다. 맞죠? 네. 네. 지금부터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돌아가셔서 틀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평생을 자책하고 사시겠습니까? 네. <of freedom> <by>. <grasp> 나 위기가 흘러내려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? 네, 해야지. 사랑인데. 하자. 네. 예. 네. 근데 우리 죽이진 않을 거잖아. <웃음> 죽어? <웃음> 우리 거야? 죽어? 근데 게임 좀모르려 완전 극한이겠네 공정한 게임을 위해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언제에는 공정한 적이 <웃음> 있었어? 아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응. 공평이야 야! 그,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지 <웃음> 아 진짜? 어. 일단 첫 상품은 에어팟입니다 에어팟? 네 <웃음>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마다 상품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오, <웃음> 맥북 맥북 <웃음> 자, 첫 번째 게임입니다. 먼저 뒤에 있는 동그라미 테모 네모 우산 모양 보이시죠.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중복 선택 안 됩니다. 네, 동그라미 선택하신는 분은 알았어요. 이 아예 안 가는데 저희도 시 편하시는 거다.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연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피아니스트의 덕목 맞죠? 아, 나 저럴 줄 알았어. <웃음> 알았어, 머리 이거 해 하면 되나? 머리 에 어, 이거 해. 나는 <웃음> 이거 그냥 그, 그래가지고. 이거 턱까지 부러서 침을 입을 <웃음> <줄> 수 있어. <웃음> 제, 제한시간이 있으면 <있어>. 아, 시작해 주시면 <웃음> 돼요. <웃음> 우리 <웃음> 말 무시하네. <못 웃음> 어, 그니까 <웃음> 그, 럼 저희 곡 뭐예요? 제 앞으로 선정력 부분에 있어요. 헤리포타랑 타름을 탓할게요. 아니, 이 보여도 없어요.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는, 이거는 진짜 쉬운거지 쉬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, 이거. 본인이 나온셨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되네 어. 이 정도면 선거, 됐지 성공 아니에요? 어첫 어. 번째 곡 성공하셨습니다 아, 놀랐지 <웃음> 이거 할줄 몰랐지? 네 그러면 이제 아직 한 곡이 남으셨죠? 야오! 아. <웃음> 뭐야? 나 뭔가 예상이 가 마지막 곡은 말할 수는지 그치 저거 안 나오면 <웃음> 섭섭하지 아눈 가리면 너무 힘든 빨리 해야 돼. 아 기다려 봐, 좀 게임 하자고. <웃음> 나 그거 해야 된다고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, 연기 영감이 빨리 게임 해야 한다 우리. 눈이 안 보인다고. <웃음> 아 정말 진짜 제발 한 번만 해줘 게임. <웃음> 아 빨리 빨리 빨리 나 지금 몸에 기억이 다이 1화 파티? 1아 근데 세모 뽑으면 뭐였어요? 세모 뽑으면 목장갑을 끼시고 우, 우산은요? 우산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 그럼 2라운드 게임에 앞서 상품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애플워치 <웃음> 어 근데 나 애플워치 있는데? 그건 둘이 잘 협의해서 아 그러면 나 나는 내프로 쌍, 쌍 애프로 쌍! 참고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게임은 없던 일로 됩니다? 바깥이 더지우기야 여기가 더지우기야네 <웃음> 그러면 우선 2인 1조로 짝을 지어주세요 예? 아진 얼태? 아 이제는 2인 1조로 짝을 희망하시면 악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야? 왜? 나시 에? <웃음> 네? 아니야! 아니야! 아니, 이, 지금 우리 안 내끼고 이 의자에 치고도 했는데 다음 게임은 약간 <웃음> 좀 쉬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랑 <웃음> 응. 나랑 최상의 조합인 같아 우리 깡부하자 우리는 깡부잖아깡부가 음. 뭐였는데? 깡부도 몰라? 아 그거 있잖아, 그거 깡부치기 <웃음> <웃음> 먼저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연주에 집중하는 것이 연주자의 덕목입니다 맞나요? 그렇죠. 여러분은 지금 더카르맨을 연주하시는데 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연주를 이어나가셔야 합니다. 좋아요. 어, 그런 거를 해야지. 여기 하나의 정보 있습니다. 미스터지가 다은 사람이 한 사람만이 성공하는. 2 라운드 게임은 짝과 1대1 대결입니다. <웃음> 우리 깐 강... 보인데요? <웃음> 누구세요? 안. <웃음> <웃음> 아니 상호 형 <웃음> 상호 형이 뭐야 이제 곧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급식 안 주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결승전이자 마지막으로 2라운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이제 두 분이 서 어떤 방에도 들어리지 않고 두 곡을 완곡을 하시면 됩는다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바로 시작해요? 큐. 네. <웃음> 어. <웃음> <귀여워. 웃음> 나잡퇴한 날이잖아. 아 그래? <웃음> 어오너틀리폰 어. <웃음> 예쁘네. 뭔데? 아닌데요? <웃음> 틀렸네. <틀렸는데요>? 아닌데요? <웃음> 뭔데 저.. 이병헌이야? 근 뭐하냐? 뭐.. 이병헌 뭐, 이 왜나왔보야 아, 뭐, 지금 이걸로 멘탈 흔들려는 거예요? 빨리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나 아까 풍선에서 멘탈 나갔다. 어, 그러니까.. 뭐거다 까먹어버렸어 아나 전쟁 난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오. 네 서로 누가 이길것 같습니까? 미미 미. 제가 이겼죠 미 인터스텐 할때 이거 얼마나 마, 말아먹었는데 오빠는 그냥 악보 두 쪽을 그냥 아예 안 쳤잖아 아니 그건 안친 거고 네 저희가 개수를 다세 봤습니다 애플워치의 주인은 바로 김경민 피아니스트님.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요나쌍 애플워치네. 네. 최후의 <웃음> 경민님에게 애플워치 <어프로치>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이런 게임 더 하고 싶으신가요? 아니요. <웃음> 마이크 빼. 빨리 뭐뭐 마이크 빼. 마이크부터 빼. <웃음> 아니요 하자.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. 네네 열려 있세요네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이외 오징어 피아노 게임도 같이 있으시면. 아 관심 없고요. 안녕히 <웃음> 계세요. 아, 빨리 빨리 이거 가져가세요. 빨리 이걸. 아 진짜 우리 멘탈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진짜 어. 나갈 뻔했어. 진짜 그러니까. 저희 진짜 이제 3.0 마지막 어떻게 하다가 미션을 하다가 음.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3.0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요. 진짜 마지막 네. 그리고 네. 왜또 보러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. 네. 뭐였죠? 네, 이제, 저, 정말, 저희는 둘이서 연주하는 거 한두 번은 못볼것 같아요. 왜냐면, 저는 이제 슬슬 군대를 가기 때문에. 아, 그게 군권이지. 네. 우리 더 라이벌 팀은 이제 향후에 갔다 와서 또 뵈요. 네. 저랑 더 라이벌 하실 분? <웃음> 없어요? 지금까지 더 라이벌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 이제 네 볼일없음 네. 안녕 안녕 을해주셔서감 <웃음> <왜> 끝까지 저래 <웃음> 웃겨 정말 빨리, 나, 빨리 나와